작지만 강한 기업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한 기업의 응. 윤현녀입니다 오늘은 저희 작지만 강한 기업에서 좀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우수한 중소기업을 탐방하는 스토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혜민씨와 홍 원장님께서 현장에 함께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홍 원장님과 서울을 벗어나서 조금 멀리 다녀왔는데요 바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소성가공및모듈화 기술 선도기업 현진금속인데요 아홍 원장님께서 전부터 우수한 중소기업이라고 네. 계속 자랑했던 맞아요. 곳 네네. 맞죠? 맞아요. 레인레스 금속 분야에서 30년의 노하우를 갖췄다는 그곳이죠?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네요. 네. 네. 우선 현지인 금속 공장은 제1공장과 2공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번 기업 탐방에서는 본사인 제1공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현진금속은 2003년 설립 이래 스테인레스 전문 가공 기업으로 단 시간 내에 업계에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네. 올해는 매출에 170억 원을 예정하는 네. 굴지의 기업이라 제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혜미씨 공장을 네. 둘러보니까 어땠어요? 어, 저는 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도 되게 넓었고 또 네. 작업이 세분화되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산품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이 단계별로 하나씩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여서 완제품이 완성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여러가지 종류의 기계를 보는 재미가 또쏠쏠하더라고요 지금 vcr로 함께 보시죠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뭐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진금속 대표 홍종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 텐데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 현진금속이 어떤 회사인지 네. 네, 궁금하실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2003년도에 설립을 한 회사고요. 네. 주로 이제 서스를 주로 만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음. 2003년도서부터 정수기에서부터 생활용품을 같이 병행하면서 네. 사업부를 정수기 사업부, 생활용품 사업부 두 개를 네. 운영하고 있고요. 네. 현재 뭐저 소비자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네. 그럼 정수기랑 뭐그 반찬통, 생활용품 네네. 이렇게 두 가지 품목을 주력하시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거 그렇게 하고 지금은 좀또 발전하는 것은 군수 사업 쪽에. 이요 군수 사업. 이요 그래서 아뭐 연막탄 통이든 네네. 아니면 우리 뭐 우리 음 수통이든 네. 이런 거를 이제 알루미늄에서 네. 스테인리 갈아타는 시기가 됐죠. 지금이. 네, 아, 미국이나 아, 네. 선진국들은 전부 다스테인리 사용하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조금 아. 사용을 좀뜸 했었죠. 네. 지금 많이 바뀌고 음. 있는 주입니다아 근데 이 현진 금속은이 스테인레스 전문으로 하는 회사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스테인레스 분야로 뛰어들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예전에는 좀수 이제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저희 아. 대표님을 알게 됐어요. 네네. 저희 대표님이 이 스테인레스 전문 저희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하고 일본을 가졌다가 출장을 나갔다가 제가 그 80년도에 오리차끓림는 어, 주전자를 개발하게 됐어요. 어? 진짜요? 어, 제가 아 개발자입니다. 오리차 주전자. 그래서 어, 물이 끓으면 삐 하는 어, 소리가 나죠. 네, 그거 알아요. 제가 개발자고요. 아, 그 다음에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큰 주전자, 물거리고 네. 긴 거. 거. 거. 이런 거를 개발하면서 은좀 저희가 인정을 받았죠. 아 그래서 설찬이로 뭐 보너스 를 600%씩 탔으니까 한번탈 때마다. 아 네. 그래서 좀 그때 집을 장만했죠. 그래서 아좀 남보다는 조금 두각을좀 나타났다 그럴까요? 아 그래서 <웃음> 이 분야로 이제 뛰어들게 되셨구나 네네네. 아, 대단하시다. 아, 네. 어 근데 이 현진금속은 스테인레스 가공을 전문으로 한다고 네네네. 알고 있는데요. 네네. 어 주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조금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제품을 좀 꺼내서 어, 네네네. 저희가 이제 정수기를 쓰게 되면 은 네. 뜨거운 물이 나오고 찬물이 나옵니다 그쵸, 네. 음, 뜨거운 물을 나올 때 이런 시타 장치가 안에 있죠 네네. 그래서 여기서 가열을 해서 이제 물 뜨거운 거를 우리가 컵을 갖다 대면 나오는 게 온수통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온수통이에요 네 여기 그래서 음. 모든 게다 서스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개발을 해서 우리 한병정수기 그런 데에 이제 접목을 하고 있죠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제 거를 어, 우리나라에서 많은 어, 저기 뭐 저기 개발자들이 네. 많이 여러 군데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음. 뭐 요거는 전 가정용이고 네. 요거는 네. 이제 없어요. 아, 큰 정수기에 응, 들어가는. 그러면 아. 여기에서는 또 용량이 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물을 계속 뺐어도 여기서 계속 데워지는 음.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전에 알은 방법을 네. 어, 압착 방법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네. 용접을 안 하고 네. 어, 현재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되면 오래된 부식이 돼요아 맞아요. 그 부식되는 것을 네. 파발을 했죠. 그래서 음뭐 우리 현지인들이 이런 건 특허를 내서 제 하는 음 제품이고 그래서 일기가 많습니다. 네. 네. 요게인 제건보통 주로 사업주고요. 요거는 네. 냉수통. 냉수통. 냉수통이 고전에는 옛날에는 통이었어요. 네. 네. 통에 네. 많이 담기다가 정용은 요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네. 요즘에는 제희 회사가 말레지아나 세계 여러 나라로 이제 뭐, 후쿠를 통해든, 청어를 통해든, 허위를 통해든 많이 뻗어나가고 아, 있죠. 그래서 네. 저희 회사는 5단을꽉 찼습니다. 현재. 그래서 음. 뭐 중소기업들이 어렵다라는데 조금만 어, 노력하고 네. 조금만 더 개발한다면 와. 저희 같은 회사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음. 그래서 냉수통, 온수통 이런 네. 전문회사라고 보시죠. 정수기 쪽에는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또더 얇은 정수기를, 이거보다더 조금만 어, 정수기를 또 개발하고 있죠. 지금 개발 중이세요? 이런 거를 음. 보급을 많이 해서 소비자한테 네. 조금이라도 더 이쁘고 아름다운 음. 정수기 이런 걸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싫어 그러면 저희 집에 있는 정수기도 이 현지인금속에서 아마, 아마도? 그쵸? 네네 아 신기하다 <웃음> 네 그렇구나, 네네. 그렇구나. 네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또 현지인금속에는 여러가지 특허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네. 여기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네네. 보면은 네네. 네. 그 중에서도 약간 이것만큼꼭 자랑하고 싶다는 그런 테크닉을까요 아까 서도 얘기했지만 용접을 없애고 네. 현재 커링으로 전, 음 전환을 시키는 네. 게 이제 우리가 처음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대기업에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더 확산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생활용품 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냉장고에 안 보이는 단점을 이거 되게 좋은 네, 거 보강을 해서 네. 어, 소비자가 그러니까 내가 음식 해놓은 거를 누구나 알수 있게끔 그, 뭐, 어에 어제, 뭐가 있다. 네. 근데 이게 단점이 스테인레스가 좋은데 안 보였었거든요. 네고 네. 얘의 성질이 가지고 있는 게 동성분이 합류가 돼 있어요. 동성분, 네. 동이 합류돼 있다는 건 세균을 억제시키고, 신선함을 유지하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부패가안 뭐 되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대대적인 뭐 국가 쪽으로 봐도 지금, 환경 호르몬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얘는 녹여서 또 숟가락젓가락을 만들어서. 아, 좋네요. 네, 그래서 네. 재활용이 계속 반복되는 재활용 제품이죠. 네. 여기 붙이는 건 트라이탄이라고 애비들 적병소재 아. 그래서 음식을 아무리 담아놔도 네. 인체에 있는 건 조금이라도 왜? 문제가 없고요. 요걸 아또 녹여서 재활용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물병. 네. 들고 다니는 물병을 생산을 하죠. 아 그래서 이 현지 제품은 하나, 응, 하나도 버릴 수 없지 응. 않는 제품이라고 할시면습니다 친환경 제품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제가 한 250만 개를 판매를 해서, 어, 정부 기관에서도 생각받았고요. 그 다음에 에 가서도 생각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아. 자랑할, 너무 자랑해서 죄송합니 <웃음> 괜찮아요? <웃음> 네, 네 아, 저도 이거, 네. 꼭뭐말씀하시겠어요 네네네. 네. 네. 보면은, 네. 이게 저희가 한 4년 동안 고생해서 만들었어요. 아. 1 0도 많이 받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음. 네, 그래도 지금은 뿌듯하죠. 네네네.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네. 어, 방송에 지금 홈쇼핑이나. 어, 네, 봤어요. 어, 네, 이마트나 계속 인기가 있어서 네. 계속 매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좀 작은 아이디어인데, 네. 이거를 왜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못했을까요? 엄두를 못 냈죠. 음... 거불나서. 그래서 제조공장에서 투자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뭐 아시겠지만, 몰아서 월급주고뭐 이런 걸 하기도 막, 음... 근데 개발에 투자 네. 한다는 게 문정부기관이나 이런 데도안주면 음... 자국적으로 이걸 개발해서 퍼쳐나가기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운이 네. 있었죠. 왜냐하면 뭐 같은 어, 개발을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다 네. 떼는 게 아... 성공한 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어, 그러면 혹시 홍원장 지금 제조업 분야로 정부지원 뭐 같은 게 따로 뭐 있나요? 부처별로 꽤 많이 있죠. 네네. 음, 10개 부처에서 한 300개의 과제로 네네. 그... R&B 과제 네. 지원자금이 꽤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은한번 봤던 기억 그동안 한 20년 경과됐거든요. 네. 한 15,000개 회사가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그 회사들은, 그 회사들은 그 지원받는 방법과 요령을 알아서 매년 두세 개씩 받아거든요 아, 네. 모르는 경우는 무슨 과제가 있는지 잘 알았다고 해도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사업계약성 잘 안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 홍 대표님께서는 올해 4~5전도 계획이 있으 국가량들과의 관계가 되게 좀 좋지 않을까 보습니다 맞습니다. 이, 근데 현진금속은 스테인레스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네. 현진금속 고객사들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네. 네. 주로 어떤 고객사들이 있나요? 지금은 치친아트를 통해서 네. 방송을 하고 있고요. 치친아트로오 네. 네. m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치친아트 브랜드 달아가지고 네. 어, 작년에 한 5명 네. 정 그다음에 음. 올해부터 정도 네.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코믹스 네. 계약했고요 이마트 계약했고 그다음에 어 지금 호예인도 있죠. 네, 호에있는저 정수기 쪽이고 네, 네. 제가 얘기한 거는 아 생활용품 쪽에 네, 네. 먼저 말씀드리고 아, 네, 네. 그래서 그런 전프로그램을 어, 지금 짜고 있고 네. 그다음에 월마트, 이마트에 샘플이 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코믹스 저기 어, 거기 어째야 저 미국 회사 그 코모죠. 코... 코스트코. 오, 진짜요? 어 진짜요? 거기에도 지금 샘플이 나가 있어. 요 이제 예전 아전 반응을 지금 지켜보는 거 네. 가장이라. 그 그래서 네. 앞으로는 우리 국내 시장이 아니라 세계로, 세계로 네. 나가야 돼요. 음 그리고 우리 네. 우리 이 서스가 좋다는 거를 알아요. 다전 세계서 에음 아는데 비싸서 사용을 못했고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보스코가 트 우리나라에 존재하기 네. 때문에 네. 다른 나들보다는 조금 경쟁력이 있죠. 아 그렇게 보시면 되죠. 정수기 쪽은 그럼 어떤? 영수기 쪽에는 호에이에 접근하고 있고, 구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쿠크, 그 다음에 청원 아이스 다 이름만 되면 알만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 그런 기업들하고 저희가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음. 같이 개발할 때 팀웍이 돼서 서로 개발하면서 같이 나가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성장 가도로 달릴 네. 수 있는 거는 저도 뭐 우리 열심히 앞에서 나서서 했겠죠. 네. 우 직원들이 한방한 아. 한 뜻이 된게 성공의 케이스라고요. 아, 사장님 마인드가 너무 멋있으시네요. <웃음> 아, 그러면 계속해서 네. 어, 제품을 만들 때 제가 드로잉 기술 이런 게뭐 따로 들어간다고 들었었거든요. 네네. 네, 네, 네. 네, 도 제가 제품을 보여요 네, 는데 이런 제품 드로잉 기술들이 그치가 네. 않은 거예요. 드로잉 기술이라는 게 어떤 기술을 드로잉 기술이라고 하나요 어, 이거를 원자재를 네. 원형, 원형을 갖다가 네. 이렇게 눌러대는 아 차근차근 네. 눌러대는 그 기술인데 네. 이리 국내에서 솔직하게 이렇게,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 일반 프레스 뭐 이렇게 조금 누르는 거 네. 이런 것도 작업하는 아 이런 기술들은 많이 흔하게 가지고있는데 이렇게 깊게 하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저희가 이런 걸 개발하고 이런 걸 개발하는 과정이 다 드로잉 기술이에요. 네. 아 그래서 어, 해당 때문에 이런 것도 일반 프레스는안 나와요 네. 이 드로잉 기술이다가 종이 한장 차리에 어 얘가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만한 아까 제가 근로자들을 영역을 했다그랬잖아요그 기술자들이 모아져서 이런 제품들이 나오지 음.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죠 네. 그걸 뽑을 수도 없고 음. 근데 저희가 그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그런 기술자들을 보유했기 때문에 음. 남보다는 좀 이렇게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음. 드로잉 기술이 뭔지 네네. 알았습니다. 네네.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네. 쓰는 제품들의 드로잉 기술이 다 접목되어 있다고 아 보시면 되죠. 네. 어, 근데 이 현지 분석은 정수기 분야에 사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정수기 부품 중에 아까 냉수? 네. 온수기? 온수. 네. 이걸 그럼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거를 어 정수기 사업부하고 생활용품 네. 사업부인데 생활용품 사업부하고 정수기 사업부하고 완전 분리가 돼있어요 아, 네. 매출액도 따로따로 관리합니다. 따로 아, 어, 그래서 음. 그두 군데서 자기들끼리 눈에 안보이게 네. 좀존심이 싸움이 되겠죠. 아, 그래서 네. 이쪽도 매출을 올리고 이쪽도 매출을 올려서 아, 네. 그걸 다 우리 직원들한테 오픈을 합니다. 네, 네. 이번에 정수기 사업부에서 이만큼 올렸고 생활 사업부에서 이만큼 음. 올렸으니 눈에 안보이게 경쟁을 시켜서 네, 네, 네. 그좀 사업부가 많이 올라간 부서로는 데리고 회식을 시켜주고 오, 뭐, 네, 이렇게 눈에 안보이는 네. 승재의 뭐 경쟁을 시켰다고 네. 서로 뭐 윈윈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겠네요 그래서 그 속에서 개발이 계속 이루어져요 네 아, 좋아요 네. 근데 지금은 조심히 어느 쪽이 계금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네. 어, 경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생활용품 쪽이 조금, 조금 떨어져 아, 있습니다 네. 정수기는 전세계로 나가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전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음. 그나마 정세하게 서 정수기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 이쪽, 생활용품 쪽이 조금 떨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먼이 이게 여름에, 네. 어 차가운 거 성분을 가지고 있겠으니까 여름에 소비자들이 또 많이 찾아요. 그래서 겨울상품, 여름상품, 이제 구분 없이, 네. 자꾸 겨울상품도 개발하고 네. 있는 게, 이런 거는 생선용기 우리가 생선에 물이 떨어지거나, 기름이 베이거나, <웃음> 이렇게. 그래서 그 고기가 네. 막, 막 이렇게 물 노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렇게 딱딱 떨어지니까 음 생선이런게 신선하죠. 네네. 그래서 막짓물로거나 이런 게다 없어지죠. 이런 아 것도 겨울 상품. 이게 계속 끊임없이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죠. 음 만약에 현진 공장에서 나온 이 제품 구매 하고 싶으시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저희는 제조 공장 보다 제조 공장이다 보니까 홈맥스를 통해서 사든가, 네네. 이마트를 통해서 사든가, 네네. 홈쇼핑을 통해서 사든가 이렇게 뭐 저희가 이렇게 개인별로는 안 팔죠. 아, 뭐 대량으로 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아, 네. 어 저는 그래요. 우리 이제 브랜드는 어스텐인데 저희 네. 브랜드가 어스텐이에요. 네. 어현지금속에서 어스텐이 신제품이 또 고객들한테 알려지고 그러면 현지에서 뭐가 나올까 궁금하는 회사. 그런 회사가 되고 싶은 게 그렇죠. 아, 네. 네, 그,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 대표님 회사에 대해 만약에 최종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최종 목표는 네. 어, 우리 직원들이 네. 어, 좀 스트레스 안 받고 아, 네. 어, 고전 특허 제품을 우리 걸로 네. 만들어서 어, 매일 매출에 스트레스 안 받고 음. 어, 항상 통장에 네. <웃음> 한 20억 정도 담어져 있고 어, 네. 제가 물러났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젊지만 네. 제가 그걸 위해서 살죠 그래서 저는 나이 먹어도 네. 그냥 한300 정도만 타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우리 직원들이 네. 어, 어, 좀 조금이라도 아까 제가 서외했지만어깨다 음. 심줄 수 있는 네. 회사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죠 제조업 쪽으로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제조업 쪽으로 취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뭐 네. 이런 부분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조언해 주실 게 있으면 지금 말씀해주세요. 앉아서 인터넷으로 네.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어, 자기가 직접 어, 그 회사를 인터넷에 떴으면 네. 발로 찾아가서 네. 그 회사를 직접, 직접 견학을 해보고 그 중소기업이 강성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가감없이 자기의 인생을 펼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음, 본인이 직접 발로 뛰고 음. 가서 느껴보라고.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 선년분들 잘 들으셨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고 계시지만 저를 포함해서 공장의 네.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맞습니다. 수가 있을 네. 것입니다. 제조업계답게 직원의 분포는 생산직의 비중이 더 많다고 하니까요. 이쪽 업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아, 여기 화면에서도 봤지만 대표님께서 인상도 네. 무척 좋으시네요. 맞아요. 정말 신제품 나올 때마다 저희 방송에 자주 나와주시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저희 전문 패널인 홍성철 원장님 그리고 특별소대 손님인 현진금속의 대표인 홍종국 대표님입니다. 두분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두분 먼저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좀 자기소개를 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홍성철 원장님은 저희 네. 매주 찾아뵙지만 그래도 아직 홍 원장님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먼저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소기업진흥개발원의 홍성철 원장입니다. 본 방송을 통해서 7월 15일 날 제2차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과제가 접수 및공 마감을 받습니다. 타과제 틀려서 2년 개발과제 5억을 무상으로 지원해드린 과제인데요. 통상적으로 한 차수에 아 260개 회사가 신청해서 한 150개 회사가 지원받는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아 2대1도 안 되는 그런 음. 저 수월한 과제입니다. 네, 그한 아, 8년간 이 과제가 진행됐고요. 그동안에 한 3000개 회사가 어, 본 과제를 지원 받은 음. 과제고또 음. 네. 수출 실적도 양호해서 네. 효자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 네. 그래서 본 방송을 보시는 중소기업 대표자 제휘께서는 이번 올해 마지막 차수 2차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까지 아,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근데 원장님 네. 오늘도 멋지시네요. 아, 네, <웃음> 네. 어, 다음으로 홍종국 대표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진중소 대표 홍종국입니다. 아무튼 제이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저희가 이렇게 두 분을 또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시작부터 든든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해 볼 텐데요. 두 분의 좋은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진금속은요. 네. 다양한 특허증과 디자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것은 식품 저장 용기 투명창 구조에 아, 관한 네. 특허였습니다. 이 제품이죠. 네, 네. 맞습니다. 아마 주부님들이라면 아, 네. 왜 그런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반찬을 수납하기 위해서는 네. 네. 네, 많은 용기 또 사이즈별로 네. 이렇게 많은 용기가 필요한데요. 사실 유리 수납통은 내용물이 다 보이기는 맞아요. 하지만 좀 무겁고 또 어린아이들과 함께 사용할 때는 좀 위험할 때도 네. 있거든요. 맞아요. 또 이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면 가볍긴 하지만 변색과 냄새 배임이 걱정되기 마련이고요. 네. 그런데 현진 금속의 이 스마트 뷰 제품은요 스테인레스를 사용한 데다가 네. 내용물까지 이렇게 음, 다 네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부들의 고민을 완전 타파해 주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정말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특히 이 디자인 부분의 특허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네. 어, 사실 저는 모든 제품을 볼때좀 디자인 중요시하는 맞아요. 편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가격이 뭐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디자인이 좋다면 구매 의사가 있습니다 저는 네 맞아요 혜민 네. 씨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부터 <웃음> 네. 화장품 아이템까지 다 기자기하면서도 주목할만한 디자인 제품들이 많잖아요. 네, 네 맞아요. 또 저는 특히 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의 뚜껑과 또 높아진 패킹이 저는 정말 좋았는데요.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 부모님께서 반찬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두 통에 담기는 양이 좀 그렇고 또뭐한 통에 담자니또 뚜껑이 안 닫힐 것 <웃음> 같고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이 통에 딱넣으니까 진짜 딱이더라고요. 이건 정말 사각이든 원형이든 좋았습니다. 혜민씨 네, 지금 보니까 완전 살림꾼이네요. 아, 네, 맞아요. <웃음> 듣고 있는데 어찌나 공감이 되는지 네, 아마 네. 저를 포함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랑 무슨 말씀인지 아마 100% 맞아요. 공감하실 네. 겁니다. 대표님, 그 여기 지금 원형은 도피되어 있지 네. 않지만 사각통과 원형 중에 음. 더 어떤 게더 인기가 많은지 좀 궁금하기도 네. 하고요. 또 이렇게 두 가지로 개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저희가 이 사각을 개발하게 된 원인은요. 네네. 이제 플라스틱의 유해물질 유출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근데 여기에 동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아, 동. 네. 그러면 동이라는 건 뭐예요? 음식을 변, 변실시키는 거를 억제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음식을 버리지 않고 음, 좀 네. 만들어 놓고 저 애기들한테 편하게 먹일 수 있는 네네. 그런 제품을 뭘 뭐가 좋을까? 하다가 이걸 떨어뜨도안 깨지고 음. 그래서 이제 어, 현재는 그렇다? 저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걸 한 250만 개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250만 개 정도 생산해서 반응은 좋고요. 그러면 사각하고 원형하고 왜 개발하게 됐냐면 네, 네. 우리나라의 현재 사각하고 원형 쪽에 이 열팽용기가 시장이 많이 무궁하게 지금 바, 발달이 돼 있죠. 음,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시점으로 해서 이제 개발하게 된 동기가 그거죠 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블록처럼 이렇게 냉장고에 딱딱 정리되는 그 사각형 네네. 밀폐 용기가 저요, 좋다고도 하시는데 네. 근데 저는 좀 둥글둥글한 원형 용기가 전 좋더라고요 음, 네. 네. 네 원형 용기는 또 테이블 세팅하면 나름 데코가 되거든요 아 맞아요 네. <웃음> 그리고 뚜껑 용기도 브라운과 그레이 두 색상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역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또 햄씨 역시 디자인 네, 맞아요 <웃음> 네. 디자인. <웃음>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현진급속 스테인레스 밀폐용기 어스템은요 네. 유해물질 걱정 어. 오, 문제가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스템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비스페놀 A 불검출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으로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역시 믿을만한 제품은 다르네요 네. 밀폐연기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지만 또 현진금속은 정수기의 오, 네. 모듈 관련해서도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궁금해요 대표님 네, 저희가 스인레스 분야에 이 좀 비중형을 좀 크다 보니까 어, 스텐레스 가지고 고전에 정수기통을 큰 통들을 많이 했어요. 그쵸. 근데 네. 요즘에 이제 함점 정수기가 음 많이 개발돼서 직수와 뭐 요즘에 많은 그 유시가 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스텐레스가 강점이 어, 녹발생을 억제를 해왔죠. 그래서 어, 네. 어, 조그맣게 그러니까 고전에 이래서 뭐 500리터 1.5리터 나오는 걸 요즘에 500m 정도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아1 5리터 나오는 물량을 네네. 수축으로 계속 뽑아내도 문제가 없게끔 그런 걸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아무튼, 아 네. 그래서 뭐 지금 전 세계 쪽에서도 디자인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음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조그만 정수기들이 아마 확산이 될 거라고 맞아요. 저는 봅니다. 저희 집에도 현직 방속의 계열사 중에 하나인 아, 브랜드 정수기를 네. <웃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음에 정수기 점검 올때 어, 제가 네.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제가 이제 네. 정수기 속까지 <웃음> 아는 척좀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저희 네. 진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각 분야를 막론하고 정말 박각 다식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마트 가서 어스템이나 정수기 보면 굉장히 반가울 네,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또 직접 가서 봤잖아요 저는. 네. 네. 근데 이번에 새로운 공장을 또 짓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저희 네. 그 현재 제 직원이 한 7, 80명 정도 됩니다. 아, 네. 80명 정도 되는데 인력이 한 160명 정도는 늘어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현재 그 돌아가는 그 시스템보다 한3배 정도를 더 키워야 됩니다. 아, 그래서 네. 현재 공장이 좀 축소해서 어, 더한네배 정도 좀더 키워서 네. 전 세계로 같이 이렇게 뻔들갈수 있는 좀 자리를 마련해볼까 음. 합니다. 아, 네, 정말 승승장구하는 기업이 틀림없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렇습니다 저희 그러면 네. 새 공장이 완공되면 네. 그때 저희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실 <웃음> 거죠, 대표님? 아유, 저요 영광이죠. <웃음> 원장님도 같이 가시는 <웃음> 걸로 좋습니다. <웃음> 네. 네, 감사합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정말 꼭 불러주세요. 네. 네. 아, 그리고 현진 금속의 여러가지 아이템들은 대표님께서 거의 다 개발하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와. 직원들하고 네. 저하고 같은 항상 저 제품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조금이라도 신선하고 오, 조금이라도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 그 함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함이요? 아이, 네. 네. 저 아이디어 함 아, 아, 그래서 아. 그 직원들이 네. 조그만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을 때그 말한 네. 성공률을 성공 보수를 네, 저기 오. 뭐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금일봉투라든가 아, 이렇게 네네네. 해서 그 저기 좀내 속에 삼아져 있는 저 숨겨놓은 그런 아이템을 좀 갖고 아, 끄집어내고요. 아, 거기에서는 저는 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어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들한테 좋은 물건을 넣을까 항상 연구하고 또 네.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음. 네. 네, 정말 끊임없이 음. 노력하고 계신 네네. 것 같은데요. 현진급 속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정말 어떻게 이 개발되게 됐는지 지금 좀 알게 된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은 개발하게 된 처음에 개발한 음. 것들 좀 그런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처음 개발해 주세요. 그, 그거 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네, 괜찮아요. 아, <웃음> 궁금합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이제 관리자 생활할 때제 대표님하고 일본 박람회를 갔습니다. 네, 네, 네. 박람회를 가서 그, 보스를 돌다 보니까, 네. 어, 어서 이상한 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기 뭐지? 그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때 당시에 주전자가 많았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주전자는 물이 끓어도 소리가 안 났어요. 아, 네. 넘쳐서 가스불이 꺼지고, 아, 또 그때 당시는 맛벌이, 아, 맛벌이 그 시대가 막 네, 네, 네. 붐을 일으킬 때죠. 그래서, 네, 네. 우리 집사람이 애기 얻고 그걸 가서 가스불을 끄는 걸 보고, 야, 저것도 우리나라에 공급을 하면 괜찮겠다 해서, 오. 그걸 두 개를 사다가, 네. 어, 개발해서 제 대표님을 남동단의 땅 2,000평을 사드리게 된 아. 계기가 됐죠. 아.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개발의 시초가 된 거라고 아. 보시면 아. 되죠. 네. 아니 근데 그 소리 나는 주전자는 네. 집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 네, 그거 유명하잖아요. 네, 그걸 네. 개발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때 헉, 생산, 헉, 생, 생산이 네. 하루에 한 500개밖에 안 됐는데 네네. 50개씩 줄을 섰어요. 아. 현금을 들고 와서. 아. 그걸 사가려고. 네. 그러는과정에서 아 진짜 많은 저기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음 그걸 성공함으로써 우리. 우리 나라의 그 보리차에 네네. 그 획기적인 금을 걷다고 <웃음> 하셔도 되죠. <웃음> 네 맞아요 소리가 나면 다끓은 거예요. 네네 맞아요 네. 보리차. 그런데 아, 네. 네, 네. 네. 그런 주부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집안일도 좀 도와주시나요? 어때요? 지금은 시대가 네.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바뀌어서 네. 지금은 저기 같이 집안일 안 해주면 좀 쫓겨나요. 아. <웃음> 그래서 같이 집안일도 같이 하, 해가면서 네. 또. 네. 시간 날 때는 같이 집 사람하고 손잡고 오, 뭐 멋있으시다. 공원도 좀 걸고 그래서. 아, 항상 가정이 편안해야 회사가 맞아요. 편하다는 마음이 제 네. 내소을 항상 꽉 차고 있죠 아, 네. 감사합니다 아네 사랑꾼이신데요 <웃음> 네, 네. 100점 남편이에요 네. 아 그러면 네. 이번에는 또홍 네. 원장님께 좀 궁금한 네. 게 있는데요 아까 오프닝 때 저희 국가 R&D가 잠깐 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국가 R&D가 또 시기가 또 있잖아요 아, 네. 원장님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쯤에서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웃음> 중점 지원 분야는 수출중대 분야와 아. 고용창출 분야에 집중지원이 되고 있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출자금은 대표자의 신용도와 당보 음. 제공 능력가지고 판단이 되지만 네, 네. 국가 r d 무상출원자금은 신용도가 좀 낮더라도 네. 기술력만 우수하다고 하면 무상으로 오. 자금을 네. 신청해서 받을 수 있죠. 음. 받는 규모는 1억부터 80억까지 헉. 매년 무상자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아, 많이 활용을 하셔야겠어요. 그렇죠? 네, 네. 제조. 네. 대출자금은 2주만에 뭐 끝나지만 네, 국가 아랜딩 네. 과제는 서류 심사 한 달, 음. 현장 평가 한 달, 개면 아. 평가 한 달, 아. 정부 전자제 체결 약4 개월 정도가 아, 소요되고. 그래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개발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네. 성실 실패라 해서 그 대출자금 아. 청소하지 않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런. 국가 랜드 과제가 매년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좀 널리 알려져가지고 중소기업 네. 대표자 입장에서 개발 아이디어는 좋은데 네. 그 결단 실탄, 자금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이게 너무 충중되어 흘러가는 패턴을 네. 널리 알려져가지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이라면 네.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제조 업 종사 하시는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계속해서 이번에는 홍종국 대표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표님 제조 계속 종사 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가장 힘든 거는 인력난이죠 음, 저희 중소기업들이 네. 또 제가 이제 화성에 있다 보니까 네네. 그 도시에 저 젊은 친구들이 많지 저 시골까지 네. 아, 솔직히 그렇죠. 많이 걸음을 안 하죠. 그래서 네. 첫 번째가 이제 인력 난이고요두 번째가 이제 아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자금 조달을 어떻게 음. 중소기업들이 개발 그 보러 가지고 개발을 하는 그 과정이 많이 힘들죠. 저 같은 네. 경우는 그래도 뭐 많은 저 중진공이나 아니면 이런 정부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네. 있어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고요. 아, 네. 그래서 또뭐그 저희는 그래요. 중소기업들은 항상 어렵다 생각하면 하나씩 어려워요. 그 네. 타계를 어떻게 이걸 풀고 나갈 건지 주위 분들하고 항상 상의하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네네네 음, 네, 그렇군요. 사실 모든 분야에서 <웃음> 제조업이 맞아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조업에 또 이렇게 몸을 담고 계시기 때문에 제조업이 꼭 필요한 이유, 네. 대표님 또 장점 음. 이런 것좀 설명해 주세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조업은 꼭 생산하는 데 비중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 일반 생활에 하다못해 뭐 어뭐 소규모로 다그 제조업에서 생산 여러분들이 가지고다니는 핸드폰 하다못해 뭐 먹거리 하다못해 네. 뭐 그런 모든 모든 게 전부 다저 이런 제조업에서 다 통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업이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네, 맞아요. 많이 위축이 돼 있는데 이제 어 제조업들이 어좀 강소 제조업들로 좀 바뀌어서 음. 많은 그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은 중소기업들 대표들도 많은 인식을 좀 받게 된다고 좀 봅니다. 네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역시 대표님 말씀을 저번에도 느꼈는데 너무 잘해 주셔서 어, 감사, 네. <웃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네. 그 대표님 혹시 그 현진금속에서 개발한 상품인데, 네네. 뭐 혹시 아직까지 때를 기다리고 있는 제품 혹시 있을까요? 네, 그러자아도 제가 네. 어 이번에 저 그냥 오기 쑥스러워서 <웃음> 신제품을 하나 들고 왔는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상인가요? 네네. 네, 네. 여기 이제 아내가 네.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이, 이 재질로 개발한 게 아마 네네. 없을 겁니다. 그 전에 뿌옇게 덜 개발했죠. 아, 네. 그리고 이 요, 요, 요 트라이탄 요 재질을 아, 네. 네. 이게 접병 소재예요. 접병 아, 네. 소재로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서 요게 뭐냐면 저희 그 집에서 쓰는 생선 용기. 네네. 그다음에 뭐저 전이나 네네. 아니면 생선이나 네네. 아니면 뭐 고기나 네네. 이런 고기류를 담을 때 음. 어떻게 하면 그 빨갛게 짓무르지 네. 않고 네. 뜬 상태에서 아래까지 신선도를 유지할까 해서 저희가 이게 이제 생선 이름은 생선 용기라고 졌습니다. 아직 네네. 좋은 이쁜 말이 있으면 아. 좀 가르쳐 주세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네네. 생선 용기라고 졌고요. 이게 요게 이제 여기에 요렇게 빼면은 네네. 야채나 네. 아니면 신선도 유지하는 뭐 그런 뭐가리 음. 같은 것을 담아 놓으셔도 되고 오, 네네. 근데 이런 걸 이렇게 또 넣으면은 어놓 이제 고기나 이제 생선류를 담아 놨을 때 진물로거나 음. 바닥에 붙는 현상이 네네. 없죠. 네. 그래서 이 바닥에 엠보를 줬습니다. 늘러붙지 말라고 아, 네. 물 생기지 말라고. 오. 그래서 여기 다 요번에 출시가 돼서 아마 여기 네. 월마트하고 저, 저기 코스트코의 신제품으로 샘플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 반응을 음. 보고 아직 보고 있는데 네. 방송 출연을 처음으로 했다고 아, 보시면 되지. 아,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네. 쭉 있으니까요. 음. 나중에 한번 뭐 저희 회사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네. 지금 이제 스튜디오에서 좀 네, 설명을 네. 듣다 보니까 네. 또 이제 뭐 제품 용기에 대한 뭐 사이즈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생산 용기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 좀 어떤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음. 이제 저희가 공유하다 보면 또 네네. 이제 대표님께서도 네네.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더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제가 이 제품들, 신제품을 본 소감을 말하기 전에 네네. 혹시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의견이 네네. 궁금한데요. 궁금해요. <웃음> 이 국가 R&D 전문 컨설턴트는요. 네. 3,40만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네네. 소재 분석, 아, 원가 아, 네. 분석, 제조 공정에 대해서 파악이 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같이 기억담만 갔을 때 네. 샘플 시였잖아요. 네.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오, 네. 어, 아, 그 네. 용기에다가 이온기죠. 네, 어, 생선으로 봤고 그다음 에 멸치로 봤어요. 네, 네. 아까 기름이 엉김이 있지 않습니까? 일치 없더라고요. 오. 선도가 선도 유지가 아주 퍼펙트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제품 인정받은 거. 아, 네. 아마 네. 아 그래서 인기가 많다고 봅니다. 아, 네. 실제로 네. 사용하신 네. 분들에게? 제가 한번더드린다면 네. 네. 이, 여기에 이 붙이는 공법이 네. 4년을 걸려서 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냥 아, 네. 하루아침에 그냥 네. 나기, 그냥 나온 게 아니군요. 예, 이게 네. 이게 이 공법이 네, 지금 네. 저희가 제일 네. 만의 공법이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네네. 이렇게 노력을 안 하면요 소비자가 안 찾아요. 맞아요, 아, 네, 네, 맞아요. 네, 네. 물건은 많이 쏟아지는데 이제 특별하고 네, 좀 네, 기발한 네. 아이디어가 있어야 네, 된다 네, 이런. 네. 저는. 이거 좋아서 엄마한테도 사드리고 싶어요. 아, 네. 네. 저는 지금 제가 써보고 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웃음> 어, 어떠세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제품을, 있으시면, 네. 네. 어, 당장 구매하죠. 현친 네. 금속과 네. 같이 이렇게 네. 많은 이제 네. 지금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많이 맞아요. 개발하시고 네. 또 보유하시고 네.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 그러실 텐데 아직 저희 방송에 아직 많이 못모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품들을 보면서 네. 아 진짜 더 많은 분들을 모셔야겠다 또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잘 알려야겠다 그래서 이 방송이 정말 이 좋은 제품의 네, 마케팅과 또 이제 홍보의 역할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근데 네. 신상품 하나 더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네 돼요 네, 저희가 어, 네, 네. 네. 여기 태블에 나와있는 네. 그, 이게 고전에 네.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좀듣겠습니다 네. 고전에 이런 네. 제품들은 이게 유리예요 네, 이게 접시인가요? 접시 인가요 네, 접시 네. 근데 이렇게 유리를 꼬부리는게 자동차나 이런 일자 밖에 안됐습니다 이렇게 살짝 알로 만지고 그 다음에 어 저기 뭐 반찬 그릇 있잖아요 사각이나 원형 이런거는 기계로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 어, 수동으로다가 네이저로 따가지고 아 어, 이걸 수동으로 꼬부려서 네. 강화유리를 시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래지 마세요 네, 왜요? 왜요? 왜요? 네, 제가 뭘, 뭘 보여드릴게요 네, 마술을 네.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놀래지 마시고요 네. 이게 유리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네, 네, 네. 사각이면 이게 부닥치면 부닥은 일방적으로 네. 깨져야 되잖아요 네, 네, 네. 한번 하지 말래면 안할게요 근데 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네, 이게 네, 네, 네. 진짜인지 아닌지 알거 아니에요 제가 이, 이 정도에서 안 깨지죠? 이거 유리 맞아요? 유리 맞습니다. 어, 네. 유리 맞지 않아요? 네. 만져보세요. 유리죠? 네. 네 그리고, 어떡해. 이거를 네. 제가 이높에서 한번 떨어뜨려볼게요. 아니, 진짜요. 볼게요. 안 깨집니다. 이렇게. <웃음> <웃음> 그래서, 이런, 이런 제품들을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안전하고, 네. <웃음> 네. 이게 유리가 좋아요. 네. 인체에도 네. 좋고, 네. 여기는 아시겠지만, 네. 이게 돌가루로 만드는 거거든요. 돌가루. 네, 예, 이, 이, 가루, 이 네. 유리를. 네. 그래서, 이런 네. 제품들이 지금 전 개발해서, 아직은 음. 출시는 안 했고요. 네. 이게, 아. 이게 개발한 사람이 81입니다. 이걸 개발한. 45년 동안에 여기서 종사를 한 사람인데, 네. 근데 제가 개발한 건 아니에요. 아. 근데 저하고 이제 머리를 맞대서, 음. 같이, 음. 어, 그 양반은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아, 현지에다가 모든 권한을 줘서, 오. 투자는 내가 돈을 투자하고, 네. 또 저희도 같이 거기, 우리, 저기, 연구 인력들을 네. 투입을 해서, 음. 완성했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 단해 네. 정말, 네. 네. 네. 진짜 때를 기다리고 있는. 네, 네, 네. 네, 저희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어, 깜짝 놀랐어요, 대 죄송합니다. 네. <웃음> 네 맞아요 대표님 이거 나오면 좀 대박 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네. 네. 홍,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네네. 저번에 혜민씨가 VCR 찍어러 다녀오면서 맞아요. 지금 또 네네. 제품과는 조금 아, 다른 얘기긴 이 한데 네네. 지금 대표님을 뵈니까 네네.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표님 아드님이 그렇게 아. 어, 미남이라고 <웃음> 이렇게 특급 칭찬을 했었거든요 고렇 혜민씨 김년여 아노와서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웃음> 네. 저 너무 부끄러운데요. 근데 사실입니다. 엄청난 미남이셨습니다. 아, 네. 이거 네. 제품을 같이 개발하셨는지 네. 궁금한데, 혜미 <웃음> 씨가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네. 더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 아드님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가업승계도 염두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요즘에 또 장인정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백년기업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런 기업들 그렇죠. 많거든요. 백년기업은 맞고요. 근데 네. 가업승계는 본인이 하기에 딸린 거겠죠. 그래서 저는 어, 네. 네. 어, 회사도 아들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현진 금사입니다 현진이가 아 현진 금사입니다 아 네네네. 아제 현진이가 아, 대학교 졸업한 지한 6년 됐습니다. 네, 네. 6년 돼서 어, 아빠의 생각을 뭐 받는다는 걸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다행히 지금처럼만 커지고 지금처럼만 연구를 노력을 많이 한다면 뭐 하지 말래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네. 앞으로도 저 가면서 네. 그 본능을 잊어버린다면 저는 저희 관리자들이 22명이에요. 정확하게. 네. 그 22명 중에서 투표를 해서 네. 대표를 뽑는 게 맞다고 아, 봐요. 그래서 네. 어. 능력도 안 되는 자식한테 네네네. 회사를 물려줘서 음. 더 잘하는 회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음. 어~ 뭐 우리 아들이 됐든 네. 아니면 우리 젊은 인력 저 인재들이 됐든 음. 누구나 다 우리 회사에서는 꿈을 펼칠 수 있게끔 그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음. 네. 어 젊은 인재들한테 항상 열린 회사라고 제가 옛날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음.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또할 거고요. 네. 네. 아니 근데 대표님 마인드가 너무 네, 멋지세요. 진짜 멋지세요. 진짜 엄지 척.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아, 이쯤에서 저희가 또 홍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현진금속이 제조업이잖아요. 현진금속 방문하고 뭐 제조업 관련 느끼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있죠. 아 네. 있다면 그전그 임직원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더다고요 네. 그 30대 중반의 한국인 그 직원은 제가 봤어요. 음, 네.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업무가 지금 뭐 단순하다면 단순한 업무겠지만 은 상당히 중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지금 취준생이 뭐 100만 명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멋진 자동차를 그려요. 근데 정작 바뀌는 없습니다. 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뀌라면그 집안이거든요. 어, 음. 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아, 어, 제조업에 근무하더라도 평범의 비범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서 숙련의 어떤 그 경제도 오르면서 자기가 이상으로 꿈꾸는 제2, 제3의 그림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죠 그래서, 전금속 같은 좋은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네. 주경이 안더 커는 거죠. 네. 네. 뜻을 세웠다면, 은 어, 그것도 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그럼,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인력에 대한 수급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소득이 발생되면서 자기의 꿈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의 기회가 되지 않겠냐. 또,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다.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분의 전문가 된다 그러면 우리 자수성가한 홍 대표님처럼 또 기업을 또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서울 뭐 사장자나 분사 제도 실시해가지고 맡아서 할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음. 네, 또 제품도 정말 써보시고 아, 이렇게 또 아, 말씀을 네. 해주시니까 또 네. 이제 많이 와닿는 이야기를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뭐 홍원장님 혹시 이런 제품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세요? 지금 대표님 계실 때 한번 어, 제가 좀 난이도가 좀 높은 거를 네네. 한번 여쭤볼까요? 네네. 냉장고 있잖습니까? 아 네. 냉장고. <웃음> 네. 냉장고요? 냉장고. <웃음> 제가 집에 재봤더니 네. 한 1m에 180도 되더라고요. 네. 어 냉장고가 냉장 기능과 냉동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자동 음식 조리가 기 되는 겁니다. 오, 자동 일정 레시피를 집어넣게 되면은 네. 뭐 라면은 기본이고 네. 뭐 비빔밥, <웃음> 네. 대장국, 된장찌개. 아 그럼 카눌 네, 세 개를 네. 줘서 네, 그신 거기에 들어가는 식부자재. 네. 선도 유지가 최,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제가 볼때 여기 제품들이 선도 유지에 네네네. 아주 그냥 특성이 좋더라고게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레시피 한번 딱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통 눌라서 아, 해장국 네. 누르면 해장국 만들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냉장고의 폭을 네네. 1m 더 키우는 거죠. 아, 네. 네. 자동조리가 되는 현진 냉장고를 개발하고 오, 이름까지. 아, 용기가 네. 좋은데요. 네. <웃음> <웃음> 아, <웃음> 네, 홍 원장님. 3년, 3년 걸릴까요? 얼마나 <웃음> 엄청 기발하신데 홍 대표님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 지금 참고로 무인식당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웃음> 아, 네, 아, 네, 원장님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아, 네. 미래에 다가오는 미래에는 충분히 그런 그 기능 있는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아, 그리고 더미래에더 네. 어, 미래에는 주, 주, 제가 볼때 충분히 그 제품이 나올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아, 거기에 네. 한번 저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네. 네. 그거 개발되면 대박일 것 대박이 거든요 네. 네, 진짜 대박이죠. <웃음> 진짜. 진짜. 네. 그못 만드는 게 없네요, 정말. 네. 네. 네. 오늘도 저희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렇게 대표님 두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분 모두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네, 너무 매끄럽게 <웃음> 네, 너무 네, 자연스럽게 네. 방송이 또 너무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된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나요 홍 원장님 좋았습니다 <웃음> 네. <웃음> 좋았는데 네. 어, 제가 볼때 이제 우리 홍 대표님 옆에 계시지만 네, 네, 네.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팔로우가 형성 안되면 안되겠같니까 네. 제가 볼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출체 이 국가 어디입니까 해민씨 중국이요? 중국이요? 중국이요? 예. 예. <놀나가>? 동남아 미국, 미국. 음. 미국 그 수출 주도하는 일2 국가가 지금 무역전쟁 때문에 아주 그냥 어,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상당히 네. 힘이 돼야 됐잖습니까 네. 그 스스로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이거 잠깐만요 봐주시면은 제가 드린 겁니다 <웃음> <웃음> 보여지네예 네. 요게 단독입니다 단독 단동. 네. 음. 요게 훈춘 네. 그래서 중소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단동을 통해서 중국 시장 공략하고 북한 시장도 서서히 음. 네? 이렇게 전달되고, 네. 그리고 푼투를 통해서 러시아 시장과 북한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 음. 네. 이건 제가 볼때 국가 R&D 과제 기획단이 <웃음> 온것 같지 <같이> 아니라 <웃음> 정부 부처가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합심해서 음. 종합상설 문화교류관을 만드는 겁니다. 상품 전시가 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참고로 저희도 네. 이런 이런 음. 팔로가 열련된 저희들도 굉장히 음. 영광이 있죠 어, 그러니까. 이게 단순 상품의 판매가 아니면 네. 나중에 인적 교류가 될수 있어요 음. 네? 북한의 우수한 인력을 저가로 네?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베트남도 말야거 멀리 갑니까 그렇죠 논의 말씀드린거지만 은 네. <웃음> 중국 대련의 코야타운 내 네. 3,000 평 규모의 명동 쇼핑센터를 운영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더 느낌이나 감은 도는 빠르게 좀되습니다 네,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러군요. 네, 홍 대표님은 오늘 또 떨지도 않으시고 네, 오늘 네, 네. 제품 설명도 되게 잘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대해주셔서 네. 아, 그냥 네. 뭐 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편하게 어, 얘기했고요. 정말? 네. 네. 진짜 뭐 가족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오늘 얘기 나는것 네. 같고요. 네. 아무튼 뭐제 회사를 알리게 된 계기가 돼서 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정말 두분다 네. 방송 체질이신 것 같은데. <웃음> 네. 맞아요. <웃음> 향후에 전문 패널과 뭐 특별 초대 손님으로 연속 방송도 검토가 가능한데 대표님이 바쁘셔서 아쉽네요. 아, 그러니까요. 저희 맨, 요, 맨날, 엄청 욕심 나거든요. 맨날 약속 못 드리고요. 시간 <웃음> 네. 내서 감시하다가 들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원장님과 대표님께 각각 한 말씀씩 좀 네. 이제 듣고자 하는데요. 오늘 방송 소감은 좀잘 들었고, 자, 오늘 마무리 하면서 홍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요즘에 많이 어렵다고들 많이 네, 합니다. 네, 뭐 앞으로도 저희 나라는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 어려운 식으로는 당분간은 계속 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중소기업들 대표님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네. 어, 많이 힘든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위에 어, 뭐 홍원장님이나 아니면 중진공이나 이런 네. 어, 벤처나 음, 네. 이런 기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도가 많은데 모르고 못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많이 좀 중소기업들, 대표님들이 많이 그쪽에 눈을 좀 돌리셔서 네. 혼자 고민하시는 걸 누구 제3자와 제뭐 혼자 고민할 거한 3명과 2명과 같이 고민하다 보면 어, 사람 그리고 눈을 보면 은그 네. 길이 열린다고 옛말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항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막다른 골목에 가도 누군가 만나서 눈을 보면은 충분히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음, 네. 중소기업들 힘내시고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아그공원전님도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웃음> 음, 음, 음. 말씀드린 다음에 홍 대표님께서 이번에 일본 쪽에 히타이어가 그 어떤 그 구매 의향, 어떤 MO가 체결돼 가지고. 국가 안에 있 과제 신청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보셨던 분은 이제 미국 쪽에 대해서 네. 온공한 사례고 네, 네. 오늘날 오신 분은 또 일본 쪽으로 어, 또 네. 대방 어떤 무역 그 오단을 네. 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참로 좋습니다. 네. 네, 네. 네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주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작지만 강한 기업에서는요 현진 금속 기업 탐방 편으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혜민씨와 현진 금속의 사업 영역과 또 대표 제품들까지 함께 만나보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어떻게 는지 네, 모르겠어요 맞아요. 금방 갔는데요 네, 저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다니 좀 아쉬운데요 저는 현진금속소 홍종국 대표님과 인터뷰하면서 각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은 다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네. 또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음, 하는데 네. 우리나라 제조업계 구인난은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만큼 전공과 분야에 국한하기보다 전공과 분야를 융합하는 방향으로 많은 인재들이 이렇게 제조업계에서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아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이자 프린티어 스타기업인 현진금속과 같은 기업이 더 많이 있어야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가 바로 설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보통 정부 각 부처 지원 제도는 요 상반기에 몰려있다고 네. 하는데요. 각 부처별 제도와 또 과제는 작지만 강한 기업 전문 패널이신 홍성철 원장님께서 그때그때 그때 함께 해주실 거니까 문제없으실 겁니다. 네. 원장님 함께 네. 해주실 거죠? 아, 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작지만 강한 기업 화이팅! 화이팅!